1992년 모탈 컴뱃이라는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개발사들도 실사 그래픽에 대한 로망을 꿈꾸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실사 그래픽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었던 수많은 괴작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해할 수 없는 조악한 그래픽으로 어린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실사 그래픽으로 제작되었던 괴작 격투 게임 베스트 에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실사 그래픽의 괴작 게임은 가라데 플리쉬입니다. 스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대전격투 게임으로 팬티 전사들의 치열한 혈투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캐릭터의 디자인만 보고 기겁할 정도로 병맛스러움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설의 속옷, 검은삼각 팬티를 얻기 위해 세계 각지에 팬티 전사들이 모여 격투대회를 펼친다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상의 따위는 입지 않은 E.T 체형의 아저씨들이 팬티 한 장만 달랑 입고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귀여운 컨셉의 캐릭터부터 특정 캐릭터의 디자인을 패러디한 캐릭터까지 나름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설정상 팬티라고 했지만 한달 정도 착용한 것 같은 누런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들에게 알수 없는 방금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막상 플레이를 해보면 생각보다 조작감도 괜찮고 타격 및 피격에 대한 싱크도 잘 맞는 편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게임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나이들의 땀내나는 전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플레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실사 그래픽의 괴작 게임은 카스미 닌자입니다 1994년 아타리 제규어로 출시된 게임으로 누가 봐도 모탈 컴뱃을 보고 제작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탈 컴뱃보다 떨어지는 그래픽과 불편한 조작감 이게 때린 건지 맞은 건지 알수 없는 타격감까지 사상 최악의 쓰레기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게임에 대한 기억보다 일본식 억양의 기괴한 영어 발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카스미 닌자 셀렉트 요 파이터 파바키 셀렉트 요 어포넌 그리고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앙거스 맥그리거라는 캐릭터가 유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캐릭터는 인자들이 등장하는 고어한 게임에서 검은색 조끼에 남성용 치마를 입고 등장했었는데요. 다른 인자들과 달리 무척 겸손해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어. 이 캐릭터는 어떤 기술을 쓰길래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듯 치마를 들추고 사타구니 사이로 장풍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기술을 보게된 유저들은 멘붕에 빠졌었고 개발자들의 미친 센스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소개할 실사 그래픽의 괴작 게임은 트윈 가디스입니다 이 게임은 실사와 2d 그래픽을 짬뽕한 게임으로 두명의 공주가 마녀를 물리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힘든 여정은 영웅이나 기사들이 하기 마련인데 공주들이 저런 거출장스러운 옷을 입고 직접 모험을 떠난다는 것이 무척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프닝 영상에 공주들이 등장해 차랄라한 표정으로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영상을 지켜보는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주먹을 붉은 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주먹을 쥐고 있는 거라 그래도 선은 지켰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병맛스러움은 어느 정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실사 그래픽의 주인공과 2D 그래픽의 적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게임에서도 느끼지 못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접 플레이한 유저들은 이알수 없는 세계관에 크게 당황했고 이렇게 무리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개발사들은 이렇게 실사 그래픽과 2D 그래픽을 절묘하게 조합한 트윈 가디스를 보고 다시는 저런 시도는 하면 안되겠다는 큰 교훈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실사 그래픽의 괴작 게임은 비키니 가라데 베이브입니다. 게임 제목만 봐도 대략적인 느낌을 알수 있듯이 여성과 비키니 그리고 가라데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을 결합한 격투 게임이었습니다. DOA의 전신격 게임으로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서 상상도 할수 없는 괴작을 탄생시켰는데요. 수많은 미녀들을 실사 그래픽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플레이를 하면서 혼돈의 카오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 이동 하면이 모션을 시작으로 공격 모션까지 어디 하나 어색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게임을 더 해보고 싶고 다른 캐릭터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특히 잡기 모션과 승리 모션 같은 경우는 캐릭터마다 개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 유저들은 남자 목욕탕에서나 볼수 있었던 팬티 똥코스키를 게임에서 직접 볼수 있었고 아름다운 미녀들에게 저런 흉악한 포즈를 주문한 개발자들의 열린 사고방식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실사 그래픽의 괴작 게임은 피스트 오브 파이어입니다. 그 당시 측권이나 폴리스 스토리 때문에 성룡이 등장하는 게임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피스트 오브 파이어도 성룡 코인에 탑승하며 다른 게임에서 볼수 없었던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픽이 어색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성룡의 화려한 액션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콤보를 통한 전투도 구현이 잘 되어 있어 평작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실사 그래픽의 괴작 게임은 동동 네버다이입니다. 중국 게임학과 학생들이 만든 졸업작품으로 대놓고 유명 격투게임을 패러디하고 마이너한 감성을 살렸었던 작품입니다. 유명 BJ들이 병맛 격투게임이라고 소개하며 동동 네버다이를 플레이했었는데 이게 큰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게임을 알 정도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캐릭터의 설정이나 기술들을 보면 킹오파 시리즈나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를 많이 참고했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오프닝도 킹오파 98을 패러디해 그때 그 감성에 병맛이라는 요소를 잘 녹여내면서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격투 게임에서 등장했었던 레전드 피살기들을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병맛스러움은 유지한 채 간지의 영역도 포기하지 않는 장인정신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졸업작품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다른 격투게임에서 나왔던 기술들이나 장면들을 패러디했고 대부분의 캐릭터들도 같은 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상만 보면 그냥 수준 떨어지는 병마 게임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게임의 완성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겼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실사 그래픽의 괴작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 더 무비입니다. 장클로드 반담 주연의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를 실사 그래픽의 게임으로 제작했던 작품입니다. 게임으로 시작해 큰 인기를 끌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고 영화를 보면서 실사 그래픽의 가능성을 보고 다시 게임으로 제작하게 된 다소 황당한 테크트리를 타게 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막강한 IP로 그 당시 북미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모탈컴뱃을 의식하고 그쪽 시장을 타겟으로 제작된 게임이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영화에서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개발자들의 욕심은 너무 지나쳤고 게임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망작의 냄새가 물씬 풍겼었는데요. 조작감은 물론 타격과 피격 시 모션의 이질감이 커 게임을 조금만 플레이해도 어색함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화를 보고 게임을 기대했던 팬들은 크게 실망을 했고 이후 실사 그래픽의 뉴욕 캔만 보면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실사 그래픽의 그작 게임은 타투 어세신입니다. 핀볼 게임 전문 제작사가 만든 격투 게임으로 이 게임 역시 모탈 컴백의 영향을 받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게임의 완성도가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수많은 악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무술 배우들을 섭외해 각종 모션들을 캡처했고 나름 모탈 컴백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어설픈 그래픽과 조작감은 이런 모든 장점들을 상쇄시켰습니다. 이 게임이 가장 밀고 있었던 부분은 모탈 컴백보다 많은 2,000개 이상의 페이탈리티 피니시 동작이었는데 억지로 수량 늘리기 위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시시하고 수준 떨어지는 페이탈리티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사운드와 함께 방귀를 뀌거나 화염 방귀로 적을 불태워 죽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잔인함을 넘어 개그에 가까운 페이탈리티를 보게 된 유저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개발자들의 미친 상상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사 그래픽으로 제작된 괴작 격투 게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그래픽의 수준이 높아져서 실사 그래픽의 게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게임이 막 발전하고 있던 과도기 시절이라 3D와 실사 그래픽이라고 이야기하면 거부감부터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